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3일 전에 그 파이네트워크 관련해서 후어비 글로벌 거래소에서 파이네트워크가 오픈형 메인네트워크에 정상적으로 도달을 하게 되면 파이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상장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XT.com 거래소에서 또 유사한 발표를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죠. 어, 여기 지금 xt.com에 여기에 올라온 글인데 파이네트워크, 파이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명기가 되어 있고 상장 예정, xt.com 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xt.com의 서포트에서 올라온 글이고 어, 친애하는 어, xt.com 유저분들에게 파이네트워크가 파이 x t c o m 에 상장됨을 알려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 이노베이션 존에서 파이와 USDT를 쌍으로 거래 쌍이 오픈이 될 예정이다. 자, 입금과 출금 거래 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토큰 파이. 파이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P2P 경제를 촉진하는 일상적인 사람들을 위한 암호화폐이다. 오늘 파이 마이닝을 시작을 하려면 앱을 다운로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는 높은 시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xt.com은 고품질 코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거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2월 26일 발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른 그호흡이 글로벌 거래소와는 더 공격적인 멘트죠. 상장하게 됨을 알려드리게 되어 영광이고 추후에 입금과 출금, 거래 일정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곧 발표를 하겠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노베이션 존에서 파일을 가지고 s T t 거래상으로 오픈된다. 자, 그러면 이 이노베이션 존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한번 봐야죠. 이노베이션 존을 검색을 하다 보면 바이낸스에서 2020년 9월 1일 날에 자오창펑이 바이낸스 인, 이노베이션 존에 대한 리스팅 업데이트를 어, 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여기서 나와 있는 바이낸스에서 그 이노베이션 존이라고 하는 거는 2017년도에 바이낸스가 이제 그 어, 거래소를 어, 이제 세우고 나서 여러 그 코인들이 상장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는 300여개 이상의 코인들이 현재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지난 몇년 동안 세계 1위 거래소라고 하는 큰 거래소로 구찌가 상당히 커졌다 라고 명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어 이제 그때 당시는 그 거래소 상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제 거래소 구찌가 커지고 세계 1위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다 보니 다른 이제 신규 프로젝트들이 어, 바이낸스 상장하기 위해서 상장 어, 그 심사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그것이 상당히 까다롭게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 또 다른 조건 얼마 전에 자오창펑이 그 올해의 그 트위터를 통해서 어,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그때 당시 내용을 읽어보면 그 살펴보면 어, 자오창펑이 얘기한 게 어, 우리는 많은 재미난 신규 프로젝트 코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자, 그것이 커뮤니티 규모가 큰 것이라면, 자, 그 말은 여기에 상장에는 인기 있는 코인들이 상장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거래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기 있는 코인들을 상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생각할 여지조차가 없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노베이션 존을 만든 이유가 아직까지는 이 코인들이 이제 뭐 상장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다가가기 전에 인기가 있는 코인인데 다른 장애 거래라든지 좀 위험 요소를 이제 안고 있는 좀 불안정한 곳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위험성을 이제 좀 배제를 하고 좀더 안전한 공간에서 거래를 할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토큰들을,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거래할 수 있게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만든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파이넷 토크에 이제 xt.com에서 상장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 xt.com에서 이제 또 신규 유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략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스코어 기준으로 보면 엑시닷컴 같은 경우는 저 밑에 60위권 중도쯤에 66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평점은 4.2점입니다. 거래량은 1일 거래량은 4,815억 정도로 후업비 글로벌 거래소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데이터 평균으로 봐도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코인 윈터기가 들어가고 나서 1,000억 달러 정도가 이미 작년 대비해서 많이 사라졌다고들 라 하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규제가 이제 다져지는 시기로 이제 어 굳어지고 다시 활황이 올 것이라고도 어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대비해서 엑티닷컴 또한 어 파이네트워크와 같은 인기 있는 코인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신규 유저들을 어 이제 유치를 하고 여기에 다른, 다른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 작전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는가 라고도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초기에 생각했던 파이 네트워크를 거래소들이 어, 파이 네트워크가 거래소에 상장하는 어, 것을 목표로 만든 코인은 아니지만 어, 1년 전에 예측을 했던 바와 같이 파이 코인을 각 거래소들이 이렇게 인기 있고 4천만 명이나 다 있는 유, 그 유저가 있는 이 코인을 가만히 냅둘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측은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상장 소식들이 파이오니어 유저들에게는 상당히 호재거리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k o 시를 통과하고 파이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마이그레이션 된 코인들이 있다고 라 하신다면 이것을 절대 싼 가격에 팔 이유는 없다고 라 봅니다. 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